아들, 오늘 창고 청소 좀 해야겠다. 근데 지금 뭐하니? 공구요. 어? 공구? 네. 아, 우리 아들이 드디어 철이 들었네. 그럼 요르르, 요르르가 이따가 창고에 내려가서 청소 좀 하자. 네? 오빠는요? 오빠는 지금 공부 중이잖아. <웃음> 엄마는 빨리 좀 돌리고 올테니까 그동안 쉬고 있어. 무슨 공부를 해! 뭐해! 나 공부 중 공부하고 있네! 무슨 공부! 음, 로블록스에서 한창 인기 중인 도우즈라는 게임을 공부 중이야 음, 한마디로 게임을 공부한다는 거네? 음, 이 도우즈라는 게임은 공략법을 알아야 깰수 있거든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깨보이겠어 자 여기 컴퓨터 앞에 보이는 웃는 얼굴 보이지? 얘가 러쉬라는 앤데 전등이 깜박일 때 장롱 속으로 숨지 않으면 즉사해버린다고 그리고 이 컴퓨터 안에 있는 얘는 스크리치 이 어두운 공간에서 칙칙거리는 소리와 함께 플레이어 주변을 맴도는데 일정시간 내 자신을 보지 못한 플레이어를 공격한다고 그렇게 했으면 엄마가 참 좋아했을텐데 야 이게 아, 아직 다가 아니야 괴물로는 제 시크 피규어 등등 엄청나게 많다고 그리고 피규어는 말이야 아, 쉿안 궁금하거든 오빠는 혼자 열심히 하셔 난그 시간에 구구단을 외우겠다 아 맞다 오빠 아직도 웃음 우선, 뺄순도 잘 모르지 모르는 건 이녀맨인데 엄마 엄마 아 왜? 아 왜? 오빠 공부하는 게 아니라 게임 공략법 보고 있었어요. 에휴, 그럼 그렇지. 요루루 김야. 둘다 창고 청소하고 있어. 엄마는 빨래 널어야 되니까 알겠지? 아 지금이야? 저 지금 도우주 괴물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어? 야 요루루 가자. 응? 죽기 싫으니까. 와 이리 만너 아노 빨리 빨리 옮겨라! 아이. 오빠! 근데 아까 어. 서 있는 저건 뭐야? 아니 그게 뭔데? 빨리 이거 해야 된다니까! 아니 뒤에 뭐라고 뒤에! 아이 뭐야! 이거 빨리 해야 된다니까! 아무 엄마한테 죽다니까! 뒤에 <웃음> 뭐라고? 야! 도히 엘리베이터다! 빨리 타! 왜? 이야! 이거 출발! 어? <웃음> 어이 뭐니 뭐데 이거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여기를 도와줄 어텔이다우리백개의 문을 통과해서 탈출해야만 해 뭐? 아마 저쪽에 열쇠가 있을 거다 빨리 따라와 집으로 돌아가야지 아니다 니가 후딜 아마 이 점일 거다 여기에 열쇠가 있다 이걸로 자물쇠를 풀어서 우린 나간다 오케이? 이게 말이 돼? 된다 안될게 어딨노? 자물쇠다 열쇠를 막 이렇게 이거 원래 좀안 풀린다 원래 좀 응. 오래된 열생가봐 풀릴 때가 됐는데 아! 풀렸다! <웃음> 가자! 여기는 호텔이라 이 옷장 같은 곳에 잘 숨어야 된다 왜 호텔에서 옷장에 숨어야 되는데? 괴물이 나오거든 <웃음> 어... 러시한테 도망칠 때다 벌써 3번막이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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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있으면 7번방 금방 가네 우리 몇층까지 가야 된다고? 어, 100층 이제 몇층 이제 8번방으로 아... 가면 된다 망했어 8번방. 언제 나가 진정해. 진정해 난 없지. 재밌으니까 재미 하나도 없어 난 지금 너무 재밌어 아니야 아니 갑자기 천둥이 깜빡거리고 있어 어? 러시가 오고 있으니까 옷장 속으로 들어 다시 올라가볼까? 어, 방금 뭐였지? 응. 아, 엄청 무서운 러시아 러시 저기 가자 하지나 아, 너무 무서워서 잘 있고 호텔 호텔 호텔 호텔, 호텔. 어. 지금의 16번방 복장이 굉장히 응. 많구만 장소가 어둡진 않아서 무섭진 않다 그렇지 그러게 생각보다 막 어둡진 않단 말이지 아휴 개머리 나도 이렇게 밝으면 안 무섭지 가자. 방이 17번 방으로 가자 응 여기도 꽤나 밝구만 좋아 좋아 좋아 얼른 가자고 이대로 1 0 0까지 18번 방 어? 밖에 비가 엄청 내리고 있어 그러게 아이, 빨리 가자 뭐 나올 것 같아 그뭔 뭐~ 저기 뭔가 나올 것 같지 않아서 어둡고 무서워 아이 <웃음> 뭐가 나오겠어 설마 어! <웃음> 오빠 괜찮아 나 허벅지를 물렸어 뭐뭔데 뭐에 물린 건데 어, 조심해 찍찍 이런 소리가 나면 주변에 스크래치가 있을 수도 있어. 뭔데 스크리치다스크리치랑 눈을 마주쳐야 어 죽지 않아 안 맞을 어. 수 있다 이 말이야 주간을 어. 잘 살펴봐 나처럼 어, 알았어. 이렇게 알았어. 하면 안맞아 이렇게 그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 가자 가자 오 23층이야 빨리 가자 아까 스크리치는 진짜 무서웠다 음. 아. 다행이야 다행.. 그래도. 같이 가! 도는좀다도 아, 그래도. 아, 그어도 아, 그래 아, 그래도. 아, 그도 아, 그도도망도 아, 도 아, 그래도. 아, 그래도. 아, 그래죽 아, 그래도. 아, 그래데 아, 그래데 아, 아, 그래도. 아, 어이 도박자! 같이 가, 같이 가. 저게 뭔데? 디에크가 예, 와, 아, 뭐야 불이야? 사너이 불천지? 아, 불조심. 거 아, 벌써 4이야곧 있으면 라고다 나왔어. 빨리 가자. 아, 빨리 가자고. 어? 여기는 방이 되게 넓다, 그렇지? 조용히 해. 내 기억이 응? 맞다면 여긴 설마 설마 <웃음> 아니겠지? 어~~ 맞았어. 비교의 비교의 방이라고 비교의 방. 그게 뭔데? 저건 피규어야. 소리를 내면 쫓아오니까 절대 소리를 지르면 안 돼. 어, 어 알았어. 가자. 뒤면 할디 얼굴이 얼굴이 갈 l 어 u 그렇게 a l o s 다 o j a Ulguri, u l g u r 가 u l 가 u r i u l 싫어 싫어 Ulguri, 게 l g u r i u l g u r 오겨울 덕분에 쉽게쉽게 쉽게 가는 저는 나무인데요 저는 나무입니다 거짓말이다 이 녀석 자리 어라난간다 도망쳐 그대로 어, 어, 도망쳐 어? 아니 여긴 제프의 상점이잖아 여기서는 그그 그, 파밍을 해서 어, 그물을 아이템을 살수 있어 근데 우린 돈이 없잖아? 응 그러면은 그냥 하늘에게 부탁하면 십자가가 나와 <웃음> 안녕 또 다른 나야? <웃음> 여기 십자가를 받았어 이걸로 위험할 때 괴물을 어할수 있어 알지? 어, 그게 뭔데? 괴물을 묶을 수 있다 이 말이야 천만 말고 따라와 <웃음> 어, 어, 드디어 94번 처방 얼마 안 남았어 아 릴리아 조빈소빈 백장 잘 살아왔다 가정응 어, 다행히 여긴 기 별개 없군 뭐 나오기 전에 빨리 지나가자 어, 그게 맞지 어! 우와 뭐야 꿈 깔아 오, 오, 오 이건, 이 소리는, 아이지야. 어, 저 녀석이 등장하면, 속삭이듯한 소리가 들리지. 방문을 열고, 어, 우린 다행히 쳐다보지 않았지만, 아이즈를 쳐다보면, 죽어. 그러니까, 땅만 보고 지나가. 어떻게 생겼는데, 저거? 한번 봐봐. 아, 니야안 볼래. 나 살아서 집에 가고 싶어. 바닥만 봐, 농, 갈라고? 응. 저 녀석이. 아, 또... 깡패 같다고? 빨리 와! 니네 놈에 안돼! 알았어! 아! 어, 어, 드디어 다았잖아 백증이야! 빨리 또는데 이야!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백증 이런 숫자가! 어, 나도 한 번도 여기까지 와본 적이 없는데 정말 큰일 났어! 여긴? 뭔가 나오고 어?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어? 어저야피규해야 야, 야, 빨리 죽여 숙여 일단 너망쳐날 따라와 와서 서서서서서 여기서만 어저이 냄새 뭐어이 냄새다 어어 여기 있어 어, 어, 어. 어? 어, 있어 배터리 네 개를 찾으래 빨리 잡고 나가자. 일단 배터리 내기를 찾아야 돼. 배터리가 어디 있을까? 배터리가 거 같은데? 배터리가 어디 있을까? 와, 저입 냄새 봐. 노란색깔이 나와. 얼마나 오랫동안 향치를안 하? 근데 넌 하얀색깔 나오잖아. 백태가 쩔어서. 어. 빨리 배터리를 찾아. 어, 저기 하나 있어. 그만 쳐, 쳐와! 오, 하나 찾았어. 세개 찾으면 돼, 세 개. 오! 오! 한 방에 두 개나 있어. 세 개! 어디 조심해. 입남수 괴물이 두 명이나 있어. 너야 너 마주카는 길 찾았다 저는 나보입니다나보 라보. 가자 띠어 무한석이야. 이 정도면 탈출구가 열렸을 거야. 탈출구가 탈출구가 열렸을 거라고. 문제는 저 괴물을 어떻게 뚫고 가냐 이 말인데. 오. 오. 오. 못생긴 것 봐라 못생긴 것 봐라 못생긴 것 봐라 못생긴 것 봐라 면 못생긴 것 하면 아, 못생긴 것하 못생긴 것 봐라 면 못생긴 것만 하 빨리 들어와 빨하들어와 빨리 들하와어 빨리 들어와. 탈출이야 하디어 탈출이야 하면 못생긴 것 하면 못하고 못생긴 것하고 못생긴 것하고 못생긴 것 하면 못생긴 것하하 뭐 ㅄ 같괴물아 흐, 엘베트타. 아이 돌아왔다. 예, 어, <웃음> 다행이다. 해냈어. 아, 아, 아, 죽을 뻔 했다. 아. 야, 유르르 김리야. 청소 잘하고 있어? 어, 어. 뭐야? 하나도 안 했네? 어, 그그 그, 어머니 이거 들어 보세요. 저희는 그 돼지를 깨고 오느라 어, 그러니까 청소 안 하고 게임을 했다는 거지? 어어 어, 그런 게 아니라 아, 분명은 필요 없다! <웃음> 뿅 구독 뿅 좋아요 뿅 <웃음> 안녕.